더 낮은 임금으로, 임금이 낮은 국가를 향한 공유와 조심 어,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회원들을 대체한 로봇,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은 부분으로 일자리 가리했다더 나아가, 세계, 세계적인 경쟁은 그 임금과 수당을 세계 최저수준을뀌요한다네 음. 그쵸. 글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니까 m o r e o r 다